여긴 어디? 나는 누구샘? 뭐야? 엥? 뭐지? 뭐야? 와... 아니 여기 누구 집인데 이렇게... 경치가 좋아? 응? 잠깐만! 생각해보니까 나 어제 그거 처먹고 기절했잖아! 응? 어? 아니 어떻게 된 거야 도대체? 씨... 이거 뭐니까 빨리 빼버려야지 씨... 시시 깨우네 시시 진짜 시어 이런 노예 옷을 선물해주고서는 어 이상한 차를 마셔가지고 사람을 기절하게 해? 어 여기 어디야 어잠 나오 뭐지 어 뭐야 어 여기서 둘이 뭐 하는 거지 개기순이 나는 먼저 일어나 보겠어 아니면 벌써라는 건가 나는 아직 좀 피곤한데. 그전만도 옆에 서주면 안 되는 게인가? 내 인간에게 개난 소리를 듣는 것은 그리 달갑지 않네. 알겠네. 아, 예, 뭐, 그 자네도 그렇다면 어쩔 수 없지. 그 가기 전에 내 머리만 묶어줄 수 있겠나? 그 자네 없이 한게 힘들다는 거 알지 않나? 아, 알겠네. 내 이런 것에 서툴다는 것을 알면서 한 번이 부탁하는 게 나를 놀리는 것 같지만 뒤돌아보시게. 다 됐네. 그럼 나는 이만 가보겠네. 그래. 이답 없으. <웃음> 그 고양이자네 자네 더 자도 되는데 벌써 일어나 부지런한 건지 눈치가 없는 건지 어? 아니 어... 여기 누구 집이오? 내 집이지 않나 어, 어, 어 짝뿌 씨네 집에 처마 와가지고 몰랐네 아니 근데 내가 어떻게 여기 오게 된 거요? 그짝뿌이가 아니라 이강철이네 그리고 내 자네가 길바닥에 들어 누워 자고 있길래 또그 곧뿌리라도 걸릴까 싶어 데려왔네 아 내가 길바닥에 너도 자고 있었다고? 그래 그래 와나 진짜 아 맞다 그 자네 그 자네가 자고 있을 때 옆에서 독냄새가 풍긴 음식 이 있던데 뭐? 어 독? 그래 그 보통 인간은 그걸 먹으면 죽을 텐데 고양이는 괜찮은 겐가? 아니 진짜 아니 이거 내 이거 장산범씨를 찾아가가지고 죽여버려야겠어 장범이는왜 그러는가? 어제 나한테 그 독이든 어쩌고저쩌고를 준게 장산범이여 아그장범이가 그럴 리가 없네 그럴 리가 없기는 내가 그 받아 먹어 마셨다니까? 그렇게 그러니까 자네가 오해한 거겠지? 오해는 무슨 오해다 싶어가지고 호르 주두만 응? 그 오해가 뭔가? 그런 게 있어 그 자네 됐고 그.. 배고프지 않나? 어.. 배가 고프긴 하지? 그래 그래 주막 가서 뭐라도 사주겠네 저기 마당 좀 구경하고 있으면 내옷 갈아입고 오겠네 좋소 좋소. 그래 그래 아니 이거 어떻게 된것들이어 아니 그 장삼범 어? 아그 새끼 진짜 위험한 새끼네? 와 진짜 삼범씨 그렇게 안 맞는데 어떻게 요괴가 그럴 수 있지? 자그보양산 자네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뭐 이렇게 응? 어 아니 여기, 여기서 구경하고 있었지 여기? 어. 좀그 하다가는 좀 됐는데 말이야 이리 오시게 음... 자네 몸은 좀 괜찮은가? 어 몸? 몸은 뭐 괜찮지 갑자기 몸괜찮지왜 물어보는 거요? 그 자네는 돈먹다고 하지 않았나? 어.. 그건 그렇지.. 어도 문도, 문도 아주 철저히 잠으시는구나 왜그 고양이 자네 왜 부르시오? 내 인간 세상이 가지 않은지 너무 오래되어 잘 모르는데 요즘엔 어떻던가? 뭐.. 요즘에도다 똑같지 인간들은 다 죽어마땅하오 아니 자네도 인간 아닌가? 음, 나는 고양인데 고양이나 인간이나 아.. 참나.. 어, 고양이나 인간이나라니 어떻게 그런 말도 안 되는 응? 어? 아, 알겠네 알겠네 그 맞다 저그 자네 내 네, 어제는 자네가 곧불리 걸릴까 싶어 재워준 것이지만 앞으로는 자네 알아서 잘 곳을 찾게나 어... 아니 여기 빈 건물 어디라도 없는가? 그난잘 어, 모르네 아니 집도 대땅 크던데... 어? 아, 하나만 내줘 그... 내가 자네가 싫어서 안 내주는 게 아니라 그러면 왜안 내주는 것이오? 내 호랑이다 수줍음이 <웃음> 많아 다른 이가 있으면 시소해서 말이야 내 호랑이? 그래 그래 에? 아니... 내가 두 눈으로 보긴했지만 둘이 뭔 사이요? <웃음> 그걸 말로 해야 하나? 응? 아니 뭔 사이긴 안감네 그냥. <냐> 아유 저 자꾸 <또> 저러고 있네. 응? <냐> <냐> 아니 아니 선생님 여기서 뭐하세요? 이거 <냐> 어, 마막이잖아 저거 하나씩 주잖아. 이번엔 침을 반대쪽으로 흘리셨네. <냐> 선생님 일어나 보세요. 돈 <냐> <대통> 가져가시게. <냐> 선생님. 그 <냐> 고양이 잖아 이거, 고양이잖아. 이거 가져가시게. 어이거 어, 어, 뭐유 뭐유? 헉. 아이고 아이고! 감사히 먹겠습니다 슈 그거 그럼 먹는 김에 내 부탁도 좀 들어줄 수 있겠는가? 아유 그럼요 그러면 행영이 딜벌버 서비스! 아 그래 딜리버린인지 뭔지 그 혹시 그꽃좀 받아줄 수 있겠나? 어 무슨 꽃을 원하십니까 고객님? 그래 내 호랑이에게 선물할 꽃이 필요한데 나는 어? 바빠서 말이야 그 다섯 송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은데 자네가 보기에 예쁜 꽃으로 꺾어놔주시게 어 다섯 송이 말씀이시니까 고객님 그래그래 그래. 아무 꽃이나 괜찮으신가요? 그래 내 자네의 안목을 믿겠네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어디로 가져다드릴까요 고객님? 그 천천히 따주줘도 되네 아 어디로 배달을 하면 될까요? 그냥 나중에 따라 만나면 주시게 아 알겠습니다 고객님 그러면 저는 꽃 따러 가겠습니다 아 그래 그래 가보거라 꼬닥 아니 이 사람은 정말 한결같은 사람이구만 응 아니 주마기씨 그 이분 맨날 여기와서 이러고 있어? 안녕 그 주마기 전에 있는가? 아 맨날 이런데 한 번에 좋은 아침이래 <웃음> 그래 좋은 아침이면 깜짝이야. <웃음> 아이고 인간. 소란스럽다. 지금부터. 야. 너 어제 나한테 준게 뭐냐? 어? 차주 어찌않느냐 그래. 아이 나 죽어라. 어? 그차 먹고 내가 정신을 잃었는데 말이야. 어 저쪽에 저 용풀 단 인간이야. 아이요 인간 아지요기가 말이야. 거기서 동냄새가 난다고 하던데. 어? 이것이 몰래 암살을 꿈꾸? 감히? 인간. 킹갓 제네럴 앰퍼러 어쩌고 저쩌고 쿵짝쿵짝 중략 했냥이에게? 인간. 뭐시오? 미안하다. 미안하면 뭐라도 줘야 되는 것이 인지상정 아닌가? 음... 그걸 기다려보거라. 내가 네, 우선 밥좀 사겠다. 아니 밥살 돈을 나한테 줘봐, 그러면. 아, 기다려보거라. 뭘기다리래나 지금 우리 고객님 딜블 서비스 갔다 와야 된단 말이야. 아, 이거 참 되게 왕왕 되는구나. 알았다, 알았다. 그럼 내가 킹과 제네럴 햇냥인데 왕왕 되지. 그러면신하신하 되느냐? 뭐라한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다. 주만케 자네는 알아들을수 있겠는가? 음, 뭐 알아들어도 상관없다. 그 인간 듣자니 자네 집이 없어서 강철이네 집에서 잤다고 들었는데 내가 집한채 주겠네 어떤가 따라올 텐가? 그집 밑에 어뭐어 뭐, 어, 독뱀들이 또 두글두글한 거 아니야? 독뱀이 뭔가 없다 그런 거. 그럼 갑자기 집을 선물해 준 저희가 뭐요? 이런 개 꾸질꾸질한 옷을 선물해주더니 어제 나를 독살하려고 했잖아. 그 자네도 어차피 여기서 지낼 건데 내 사이 좋게 지내보자고 집을 주는 건데 받기 싫으면 말아라 어이... 그 주둔가 그래 알겠다 그 주막의 자네 난 조금 있다 오겠다 따라오거라 냥그 음, 수산이 자네는 일어나라 어서 냥그 인간 자네 어... 왜 부르시오? 이름이 뭔가? 내가 어제부터 킹갓 제네럴 괄호 열고 중략했냥이라고 하지 않았소? 거 이름 참 특이하다 그래 가자 원래는 양이라고 불러야지만 너는 나한테 킹이라고 불러라. 알겠다, 킹가시야. 참나, 그래 내가 킹가신 걸 인정한다는 거지. 아, 내 에? 자네에게 선물 하나 하겠다. 응? 이게 응? 마음에 드느냐? 킹가시? 아니, 이름 이게 아니라니까. 아까부터 킹가시라고 하지 않았느냐? 킹가시라고 킹가. 아, 어... 모르겠고 어서 문을 열어보거라. 아, 바박 어이없네. 이문 들어가면 또 트랙 같은 거 있는 거아니야 또? 여기가 어, 자네 이거, 이거. 집이다. 아니 근데 이거 원래 누구 집인데 이렇게 어? 난리 봐가지고 아내가? 그 자세히는 알거 없고 자네 를로 와보거라. 여기 발판을 딛고 서서 저기 있는 다가를 수어 와보거라. 어, 저기요. 니마 님이 뭔데 저한테 이걸 시키세요? 자네가 앞으로 갖고 야될 거니 내가 친히 알려주는 거 아니냐. 여기 이거, 다시 서보거라. 어, 잠깐. 이거 이거도 내가 저기를 해야 되는 것이요? 아니다. 거기 선체로 여기를 바라보고 다가를 던져보거라. 아... 뭐요? 깨지는디? 꽝이다. 그래, 빨리 깨어보거라 당연히 꽝이지. 달걀을 깨면 당연히 깨지는 거 아니요? 오 어이구. 아, 나왔네 이번엔. 아, 어, 왜고 태어났구만 태어나서. 저유종란이었나 봐, 저거는. 그래, 그래.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하면 된다. 자, 여기도 문 한번 열어보거라. 아니, 여기 대체 누구 집이길래? 그자세히나할거 없다. 으흠... 왜게나뭐이거 아니네, 소리가 들리기에 와봤는데... 천범이 어? 전에는 왜 여기 있어? 아, 아니, 아, 누구 집이요? 아니, 그것은 나도 잘 모르는 일이지. 음... 내 이자에게 집을 하사하고 있었다. 아유, 그렇소. 아유, 잠깐 구경해도 되겠소? 아니, 뭐 구경이랄 거야 있나? 여기 보니까 뭐 거미줄만 잔뜩 있는데... 아유, 여기 뭐못 밀고 도 있고, 충분하지 않겠소? 어? 아 이, 여기가 침대야? 아 여기 그렇지 그렇지 아 그렇구만 그래, 여기 수납 공간도 많고 아주 좋구만 응. 아 이모 그렇긴 한데 수납 공간도 있겠네 우리 그래. 온천 가세 아유 온천 좋지 그래 그래 가자 얼른 그 킹가시 자네도 그 온천에 좀 가지 않겠소? 아 온천 좋소 좋소 가는 길에 꽃을 좀 따야겠네 아유 그래 그 자네에게 나는 그 이승의 향을 좀 지워야 이 연옥에서 지낼 때 도움이 좀될것 같은데 음, 이승의 향을 지워야 된다고? 아유 그렇지 그 요괴들이 좋아하겠소 자따아오오 음... 그래 자네 좀 쉽게 이승의 향을 지우는 게 요괴들이 좋아하는 거라고? 그 이승에서 나는 향을 싫어하는 거지 음 일단 갑세 그래 아, 그래 여긴 똥간인가 봐. 저자는 냄새가 심해서 코가 얼얼하다 나참나 자기는 머리도 산발을 해가지고서는 아이고 그네 자네들의 싸움에 귀가 찢어질 것 같소. 나 말도 안 했는데. 바로 아, 싸우지 않았다. 아이좀 떨어져서 그러시게. 싫다 싫다 같이 아유, 걷자. 그 산범이 자네 앞으로 먼저 가시게. 아 싫다 싫다 같이 걷자. 아이고 저저 저자를 저, 저 진짜. 아 아니, 싫다. 저자는 어찌 나이가 몇이오? 너보다 많다. 아니 내 내가 더 많은데. 아닌데 아유. 내가 더 많은데. 아닌데 내가더많은데 아이고 잔해 아, 한 번만 더 싸우면 내 기락내를 하지 않겠어. 아닌데 내가더많은데 레레레레. 아이고 정말. 잔 불러보시게. 아이고 왜 그러시오. 아닌데 내가더많은데 아이고 왜 그러시오 왜 그러시오. <끄만> 알아, 하지 그만. 그래, 아, 그만하라 하지 않았소 그만. 그래. 그만하라 하지 않았소. 빨리 오시게. 아 정말 끝까지 하는구려. 그래 그만하라고 하는데 끝까지에 끝까지. 아이고 그 양이 잔해도 똑같소. 응 똑같기는 무슨. 아유, 정말, 전혀 똑같은, 정말 똑같은, 아휴, 전혀 자네가 어. 더러워서 이 신성한 온천물이 더러워지지 않을까 걱정이다 내가. 참 예, 여기서 옷 벗고 <웃음> 온천에 들어오는데요. 한번 해봤어? 오, 저쪽, 어, 저짝, 어, 저짝도 벌써 들어와 있네? 아, 그렇다면 나는 빨리 여기서 꽃을 따가지고. 아유, 자오자네, 아, 왜 진도 먼저 와 계셨습니까? 어? 안녕 안가. 어? 더 멀리 떨어져서 앉아서 침식해. 우습다. 왜 떨어져서 앉아야 하나? 그럼난 자네에게 내 선범인가? 혹 어? 자네가 왜내 선범인가? 이게 이게 해손된 책 하나를 얻었다. 정보상의 말에 의하면 특별한 누군가에게 가족 가면 복원할 수 있다고 하는데. 나도야 고양이 있잖아. 어디 갔는가? 해손된 책? 정보상한테 가면 네, 내가 아, 그럼... 그 있던 말선 자네랑 무슨 상관이요? 아유, 쓸데없는 소리 마시고 있네. 여기는 굉장. 이건 뭐죠? 자, 자. 자, 자. 딜리버 서비스 왔습니다. 해니 딜리버 서비스. 그 들어온 거 같은데. 선생님! 딜블리 뭔가... 서비스 왔습니다! 놀다 주시게 있다아예 알겠습니다. 없는. 알겠습니다. 아유 그.. 그래 산범이 쓸데없는 아유. 소리 말고 내 옆에 아유, 앉으시게. 같이 있을 말고 나중에 주겠다고? 아이고 가방이나 좀 내려놓고 있어야겠다. 아이고 시원하고만저 연인들을 아유. 어떻게 말린단 말이여? 그... 아니 그보다.. 자네.. 자네들이 연인이라고? 아니 언제부터? 앙숙이었지 않은가? 대체 나만 모르고 있었던 분가 누가 왜 앙숙인가? 도대체 우리가 그걸 자네에게 왜 말해야 하는가? 우리 싸우다가 사귀고 싸우다가 사귀는구나, 뭔데? 아니 자네와 내가 얼굴 보고 지낸 사이가 몇 년인데 내가 자네에게 그런 소리를 들어야 하는가? 응? 어떻게 그렇게 참. 말할 수 있나? 응? 자네 정말 성격이 어떻게 된거 아닌가? 아이그한 참... 번만 한 번만 참게. 자네가 한 번만 참으시게. 아휴. 아니 뭐. 아니 승대. 아니 수탁관계인가? 자네 나 보시게. 사오 자네 이빨 하나에 얼마가? 사오가 도살수 있는가? 이자가 미쳐서 지금 사오한테 바락바락 되는 건가? 아이, 사내는 강... 그럼 털다 뽑히고 싶어 환장했나 강철리 사내 뒤로 비켜보시게 취속사원. 어 사내는 목 하나 없어도 살수 있는가? 목 하나에 얼마가 비싸면 뽀박팔텐가 털도 뽑히고 목도 뽑히고 아이거나 죽는다 아이 그만 내가 시아 그만 죽 시키 이고 그만 나 시키 이고이고 그만 나 시키 죽든가 말든내 안이 아싸 아싸 아싸 아싸 나 너무 죽는 한 찬성이여 다친다 다친다 아니 저자들이 너무 섭섭하게 말하지 않는가 아휴 자네는 정말 알고 있었는가? 아유, 나는 알고 있었지. 아니, 어디서 음냐 음냐 거리는 소리가 나는데? 수산이 자네! 자네 일어나면 뭐지? <웃음> 뭐야, 뭐야, 자네! 자네! 강철이와 저 호랑이 사이 말세! 자네는 알고 있었는가? 아이 그 둘이 연인 사이라는 거 말인가? 어, 그거 자네 몰랐나? 여기 있는 망월목도 아는 사실을... 아이고 저짱이 눈치가 없네! 아이? 아니 하루가 멀다 하고 술만 퍼마시고 잠만 자는 자네도 아는데 정녕 나만 몰랐단 말인가? 어, 아이 참 전에 정말 몰랐는가? 아휴 아, 아, 속상하다 정말 어, 아이 참... 승대 자네 아이, 그래. 내 속도 답답한데 물도 더워 더 이상 여기 못 있겠다 아이? 아유, 그래, 그, 여름 이제 그만 내고 나랑 낚시 나가는 것이 어떻겠어? 기가바이트 씨. 에이? 어떻게 여기까지 왔슈? 에? 어이 내온천을좀 즐기려고 왔지 그, 그 갱이 잘 맞네 그 내가 지금 응. 에이 취 때문에 머리가 너무 아프고 노곤노곤해서 그러는데 이거 이거 내 거쳐있는 약술 좀 가져다 줄수 있겠는가? 약술이요? 에이 그러지 그러지 아이 잠깐만 술에 취했는데 지금 약술을 먹겠다고? 에이 그러지 그러지 해장하려면 해장술이 아... 최고지 아이 <웃음> 선생님이 또뭘좀 <웃음> 아시나보네! 원래 아이, 술은 슈퍼 회장하는 거 아뇨! 니 에이! 그래지그래지그래지아잘 아는구만 아, 아이 그럼 여기 딱 누워 계시 근데 그럼 싱그름 가스는 얼마요? 아이 네! 그... 이거 보이는가? 뭐죠 이게? 이게... 아! 아 인간 냄새가 좀 나는 것이 이거 고양이한테 참 좋은데 이거 설명할 음? 방도가 없고... <웃음> 아니 이게 뭐요? 아이! 갔다 오면 알수 있지 음. 내가 갔다 오면 이걸 나한테 주겠다는 거요? 아이 그렇지 그렇지 이거 이거 열쇠 주겠네 그러면 네. 뭘 걸고 약속 하시겠소 아이 내 여기 그래도 관리자인데 그 약속 하나 안 지킬까 어, 아니, 아이 참. 한퍼 먹는데 관리자를알수 있는 겨 아이 그래관 그러지 그러지 아지 좋소 좋소 그러면은 내, 내 갔다 올 테니까 요소 딱 기다리슈 아이 좋네 좋네 갔다 오게 내 갔다 오게 인간 냄새가 난다고? 저거 아무래도 그거 같은데? 아무래도 그거 같네데요 침묵들 그거 같거든? 뭘 했길래 대교한 지옥행 갔는가? 아휴, 내 말이 그 말이네. 아휴, 보통 일이 아니어야 될 텐데. 정말? 보통 일이 아닌 것 같소? 어떤 짓을 저지렀는지 궁금하거나 안 우리 어려워 물가가 일부 상승하였다고? 아유 그렇지 그렇지 그렇다고 하던 만이거 그렇구만 어 나는 볼일 있어 가보았어 그양이전에 어디 가는가? 응? 지도 보러 가오 그 지도는 왜 보러 가는가? 응? 알아서 뭐 하려 그러오? 아니 좀 궁금해서 물어볼 수도 있지 쳇, 제... 왜 궁금하시오? 자네와 이렇게 나도 친우가 되면 좋지 않겠어? 음.. 저기 뒤에서 산발머리가 꼬라보 저 자는 신경 쓰지 마시오 그래서 어디 가는 거요 아유 안 알아줄 거니까 빨리 가시오 아유 알려줄 때까지 는안갈 것이오 아이, 가지 마시더가 아유 어디 가시오 아유 참나. 한 번만 말해 주시게 아유 실소 실소 저유발몰라 자꾸 놓고잖아요 아유 삼범이 잠깐 아유 안 오는구만 이거 아니 알려준모뭐어려고 왜요 아유 그냥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요 아, 조차한다, 조차한다. 아유 쪼쪼쪼쪼쪼쪼쪼쪼쪼쪼쪼 아 멈춰놨네 목 되는 거? 아 여기서 들리잖아 말이 아유 이제 안 들릴 까요아 진짜 바꿔 어이없네 아니 가는지 뭐 알려주면 뭐 어쩌라고요 아유 그냥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라 내 말하지 않았어 아유 그냥 궁금한 거면 내가 갔다 와서 얘기해 주리다 아유 그렇게는 안 되겠는데 이거 왜안 되지? 내가 궁금한 것은 못 참는 성격이요 어허 그렇다면 무언가 대가를 주면 말해줄 수도 있지 아유 얘기해주면 내 대가를 주겠네 오 대가가 뭐 그것은 이야기를 먼저 들어보고 내 네, 결정을 해서 알려주겠네. 으으... 아예 대가가 뭔지 알아야 말을 해줄지 말지 결정을 할 거다니요. 네. 아유, 자네가 제일 원하는 그... 그 역전이라던가, 그... 역전 <웃음> 몇 개를 줄 것인지. 아유, 그것은 내 하나를 말했으니 자네도 나에게 말해주어야 하지 않겠소? <웃음> 신부름을 갈 것인데 어디로 신부름을 가는 거요? 자 나도 한 개를 말했으니 이제 엽전 몇 개인지를 말하면은 나도 이제 본론을 얘기해주겠소. 내가 가지고 있는 엽전을 다 주겠소. 호호 가지고 있는 게몇 개인데? 아유는 많이 가지고 있지. 그러니까 정확히 몇 개인지를 말해야지. 아유내 가지고 있는 엽전을 다 주겠다고 말했으니 전에도 내게 말해야지 않겠어 에이 야 아무것도 안 가지고 있는데 굴어지는 거 아니야? 아유네 들고 있는 것을 보여주겠네. 한개 아니오? 아유 아니오 아니오. 어허 얼른 얘기하시오 허허 빨리 뱉어보시오 어 얼른 얘기하시오 아이 못 믿어 못 믿어 아이 참나 원이고 사기 아니야 사기 아유 어? 알겠어 알겠어 내 먼저 주겠어 나 일단 먼저 선금을 주겠어 어호 근데 이 돈을 주는 이유가 무엇이오? 아니 의 자네와 친우가 되고 싶다고 하지 않았어 왜 나와 친우가 되고 싶지? 어머 뭐, 나는 친우가 잠범이 밖에 없으니까 응? 여기 다른 놈들도 있는데 왜아필 나요? 아니 자네가 처음 보는 얼굴이니까 그렇지 아니면 좋으니 빨리 이야기를 해주시오 음, 나는 곧 강철이네 다녀올 거네 그 강철 어르신네가 맞는가? 맞지 맞지 정말 맞는가? 마지막으로 하 틀리면 어떡할 거요? 내 정복군이라 하지 않았어? 어? 아이? 당신 정복군이었어? 아유 그렇지 근데 고시이그 저기 장산범이 말로는 자네가 정보상인과 장산범이가 같이 있는 걸 싫어한다고 하던데? 정보상인 저자의 정보는 좀 아유, 그렇다네. 아유, 내 자네가 어디 가는지 다 알고 있어. 음 어떻게 아시오? 내 정보꾼이라 하지 않았소 이 마을의 정보는 내가 다 알고 있지. 어허, 근데 왜물어봤어내 자네에게 길이라도 알려줄까 싶어 자네에게 물어봤더니 내, 나에게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구만. 참나 어 어제 그 장산범이라는 자 그럼 나한테 독수로 먹을 때는 그러면은 어 모르고 있었어 아유 그땐 내 집에서 잠을 자고 있느라 모르고 있었지. 고참참, 어? 아유 이리 오시게 네 지름길이라도 알려주려 했더니 이리 오시게.